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는 도성TV 김성도입니다. 오늘은 파워디렉터 1 5무료 버전에서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려고 보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양사방 가장자리 쪽이 이래 검게 보이면서 사진이 작은 사진들이 있죠 이럴 때그 사이즈에 맞춰서 흐트러지지 않고 영상이나 사진이 깨지지 않고 원본 그대로를 키워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요 이럴 때 자연스럽게 사이즈에 맞게 맞추어 영상 편집하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사진과 영상을 몇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꽃 영상이 몇개 있는데, 꽃 영상 몇개 하고, 여기 사진들을 몇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사진을 아래다가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보이십니까? 여기에? 여기 이 가장자리 쪽이 지금 이 사진과 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를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여기서 사진을 키우면은 이렇게 사진이 원본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흐트러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자, 게 요렇게 줄이면은 정상적인 표시가 여기 점이 보이는 이 점이 바로 요 원본 크기인데요. 이 크기를 이렇게 그 늘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사진의 그 화질이 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방향이 뭐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런 것을 제대로 바로 맞추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런 것은 지금 여기 사진을 사진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여기 디자인을 눌러서 보면 p i p 디자인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보면은 여기 화면 비율 유지라는 게 보이실 건데요. 여기 체크를 풀어주고 여기서 바로 양쪽 화살표가 나타날 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당겨주면 화면에서 다른 흐트름지몸시그 비율대로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 다음은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도 지금 여기 조금 차이가 나나죠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이 검은색이라서 지금 잘 표시가 안나는데요 여러분들 작업하시다 보면 여기 검은 부분이 표시가 날 겁니다 이렇게 그냥 두고 여기서 영상을 만들게 되면 이 부분은 여기 가장자리가 딱 맞는데 어떤 사진은 이 가장자리 쪽이 이렇게 까만 면이 보이면서 사진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게 보입니다. 이러면 영상 보기에 굉장히 보기가 싫지요. 그럴 때 이것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때 보면 사진을 이렇게 보면 작아졌죠. 그러면 여기 디자이너 클릭해서 PIP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화면 비율을 클릭하고 여기서 살짝 늘려서 끝에까지 딱 맞춰 주면 정확하게 사진이 끼어진 몸씩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이것도 이 영상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맞춰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춰 주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그리고 가면은 여기 흰점 부분이 위로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을 체크해주고 이렇게 당기면은 당기는 쪽만 당겨지지 당기지 않는 다른 쪽은 당겨지지 않습니다 요거 요렇게 해서 확인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꽃도 마찬가지로 항상 여기 화면 비율 유지에 체크를 풀어주고 이렇게 당겨서 검은선이 보이지 않게 검은 화면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당겨주면 은 정확하게 요 화면 비율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도 이렇게 가져와 보면 은 어떤 영상은 지금 이 영상도 위에서 조금 차이가 났는데요 어떤 영상도 보면은 이렇게 작은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크기가 안 맞아서 이런 영상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VIP 디자인으로 들어갔으면 여기서 요 체크를 풀어주고 여기서 사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사진이나 영상을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여기 와서 이렇게 맞춰 주면 되는데요. 이렇지 않고 그냥 미리 보기 창에서 맞춰 버리게 되면 영상 화면이 깨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죠. 이렇게 영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파워 디렉터 PIP 디자이너에서 사진 영상이 화면보다 작을 때 원본 크기로 키워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는 도성TV 김성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